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륙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묻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함께 1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니신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오만함과 무지와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순종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어두운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항쟁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음,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등으로 귀한 생명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지키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부활의 기쁨으로 다함께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에 나타난 주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4절 이하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실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자에 네덜란드 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눈에 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세리아가 의석을 많이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66이라는 이 당이 부각을 나타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독민주당 세리아가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진보적인 정당, 그런 정당이 치고 올라왔다는 소리입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디아 같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국민들은 오히려 진보를 원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정당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 일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이 어, 포스트판데믹 시대, 그 시대를 앞두고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지금의 것에 안주하는 교회, 에, 곧 문을 닫을 것입니다. 예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다가 종말을 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다가는 뭔 일이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뱀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다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간교하다는 라 말을 아룸이라고 부릅니다. 아룸. 간교하다 그러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감각이 예민하다라는 말입니다. 뱀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지요. 그가 허물을 버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탈피한다는 것.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두고 성경은 간교하다 아름답다아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우리의 수명이 어떨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무와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그 바오밥 나무처럼 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곧 나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열매 맺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산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택자가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어서 3절,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따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절 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오밥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그 영광을 나타낼 저라. 그 영광을 나타낼 나무라. 그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우선 아, 수명이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긴 세월 동안 어떠한 내용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월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자라나고 입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변화 또는 생명 운동 그런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길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61장에만 봐도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날 어떠한 생명 활동 그 생명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로 기어다니다가 끝을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자로서,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서, 포로된 자에서 놓이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지요. 그에게 대신에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관을 씌우는 것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지요.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게 한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변화와 움직임을 나타낸 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의의 나무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모든 저주들이 다 거치게 되고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해 놓으신 원래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원래 그런 존재였음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주받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이란 어떤 존재?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열매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만한 그러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뭐이 모든 생명활동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지요.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것에 멈추는 것.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뱀에게 있었던 그 간교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 곧 그의 그 변화와 그의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그냥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변치 않고 평생 가는 것 살아있으나 산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요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이 즐겁고 산 길이 막혀버린 그래서 그렇게 늙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운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려졌던 저주,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 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여자에게 어떠한 고통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지요. 여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어떤 존재였냐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던 존재 그것이 더해진 것거든요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은 저주 받기 전에 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해방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던 그런 가능성이 있던 그런 존재였지요. 여자가 그 뱀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 더 간교한 존재였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여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던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 해산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얽매여버린 것입니다. 뱀의 운명이 다르게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여자도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저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약을 받는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다는 라 얘기입니다. 땅이 그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이후 아담은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사냥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말미암아 그가 원래 가졌던 그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생명 활동이 멈춘 것이지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먹거리만 있으면은 이제 됐다라고 만족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저주. 이것은 갑자기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 그것만은 아니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의 자유와 변화를 억압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3장 창세기 3장 16절이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하에 놓인다라는 말입니까? 남편이지. 요 처음에는 남자는 어떤, 남자란 어떤 존재였냐면 여자가 있어서 여자가 남들을 돕는 배필이거든요. 여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된 것이죠. 여자는 남편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로서의 여러분이 남편만 바라보고 평생 살아오셨다면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편하고 평생 행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그 변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성장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을 그 인생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어서 평생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가야 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얽매인 그런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부유함과 명예나 행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겨우 땅을 얼마만큼 배로 잘 기어다니느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올무에 갇혀있는 우리의 처지,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것이죠.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운명, 바로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감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불교 세계관을 보시면은,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생물들이 윤회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강아지로 태어났고 뭐 이런 식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피곤하다. 이 윤회는 피곤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곤함을 벗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런 불,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운명, 끊임없이 반복되고 똑같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관, 이것을 뱀에게, 사람에게 저주로 내리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열매 맺지 않는 것, 자라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뿌리처럼 뿌리째 말라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한 힘있고 벅찬 변화의 삶을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전과 이 편안함에 주저앉아서 결국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들을 그 원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맺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